크리스티 레는 1997년 3월 2일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매우 특별한 모델입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고향에서 초등 교육을 마치고 모델링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일했습니다. 크리스티 레는 그녀의 인기와 창의성을 통해 엄청난 모델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패션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틱톡 스타레딧 구성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은 슬림한 체형과 갈색 눈,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모델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패션 블로거로서 패션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팁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모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은 매버링 매거진의 벤처인 엠모델 매니지먼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대표하여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팬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며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은 올리펜스와 마이펜스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틱톡에서의 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녀의 팬들이 더욱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은 모델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멋진 인플루언서입니다.